구원자님, 와주셨군요. <웃음> 고맙습니다. 구원자님과 메피에 대해서 한 번쯤 제대로 의논하고 싶었어요. 메피는 항상 방주를 관리하면서 에덴의 생명들을 수호하기 위해 열심히 지만, 가끔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요. 메피의 작은 몸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. <웃음> 저는 괜찮아요. 그것보다 지금은 매피얘기 해. <웃음> 구원자님이 매피를 매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게온 정령 사이에서 소문이 났답니다. 다정한 울림이라고 생각해요. 매피. 저는... 무척 마음에 들었답니다 <웃음> 분명 매피도 그럴 거예요 어, 죄송해요 구원자님을 불안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구원자님 너무 염려 마세요 최선을 향한 길은 항상 똑같아요 지금 각자가 할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걸요. 저도 멜피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요. 구원자님을 과거로부터 소환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, 그에는 대가가 필요했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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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, 구원자님? 그 손에 쥐고 계신 건... 빗자루? 방조 내부를 청소하고 계셨다고요? 어째서 구원자님이... 평소에 이 방조에게 신세를 지고 있으니 뭐라도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요 모두가 기다려온 위대하신 구원자님께서 손수 방주를 빗자루질 하시다니 이런 건 정말 상상도... <웃음> 역시 구원자님은 따뜻한 마음을 지니셨군요 왜 유리아님이 그리고 이 별의 운명이 구원자님을 선택했는지 알것 같아요 Thank you.